어, 음, 음, 음. 뭐,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팀 이름이 뭐였지? 뉴 토커? 뉴토커?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<웃음> 나는 <나도> 야. 그냥...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<해라> 쳐 그냥. <웃음> <웃음> 관심이 1도 없네. 뉴토커도 아, 좋은데 <웃음> 난그런거 어때? 흉신들. 아니 근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존나 어. 잘 됐어. 어? 안녕하세요. 흉신들입니다. 어때? 아니 나 기상한 거 뭔가 뉴토커 같은 느낌인데 뭔가 시골 남자들 같은 약간 그런 건 <웃음> 어떤가? 컨셉을 잡는 거 컨트리 보이로? 그렇지. 가벼우면서 재밌으면서 가볍면... 뜻을 딱 내포하고 아... 임팩트가 빡 있는 거면 최고지. 그러니까 그런 게. 어, 부르기도 좋으면서 뭔가 재밌으면서 응. 입에 붙어야 돼. 입에 딱 붙는. 어? 그렇게 하면은 저희, 저희 흉신새끼들 도뭔지 알아.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어떤 여기다가 컨텐츠를 그치. 잡아 넣어도 어색하지가 않잖아. 응. 우리 4시 하는 거면은. 어?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몰카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주제로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고. <웃음> 뭔가 그런 신선함이 필요하다 이것이. 내가 계속 생각을 했어 유토커가 과연 우리가 하려는 이런 취지에 맞나라는. 어? 야그 어느 정도까지 그게 선이 지켜져야 되냐? 그 이름 지을 때? 비속어나 명백한 비속어나 뭐 너무 음담패설 같은 이름이나 그런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. 어뭐 하는겨? 어시발뭐 어? 어. 하는겨? 뭐하는겨? 어, 뭐하는겨? <웃음> 뭐하는겨? 지금 뭐? 어, 쉬고. 어, 진짜, 어 괜찮은데? 어, 나이거더 괜찮았어. 한 건? 어, 어, 어 그걸 그래. 내가 얘기하는 게왜가 되냐? 내가 뭔가 그래. 이런 느낌. 내가 한숙적이잖아 <웃음> 그거 뭐하는겨? 뭐, 근데 뭐하는겨? 뭐 어? 그렇지. 그렇지, 뭐하는겨? 어, 그거 응. 뭐 어, 나 괜찮았어. 음. 어, 죄송해요. 나괜찮은데 괜찮아. 어, 뭐하는겨? 뭐하는겨? 안녕하세요. 뭐하는겨? 입니다 <웃음> 어, 그렇지. 우리 오늘 뭐 하는 겨업오 <웃음> <웃음> 괜찮잖아. 야, 뭐 하는 <웃음> 오늘 뭐 하는 기 <웃음> 오늘 뭐 하는? <웃음> 야 오늘 뭐 하는 겨업 오늘 뭐요? 너 그걸 왜 좋아? 야 이거 괜찮아. 뭐, 아니 좋아. 괜찮아. 아니 정말 괜찮아. 정말 또 아니 정말 괜찮아. 야 오늘 뭐 하는 겨 그래. 처음에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. <웃음> 야, 야 오늘 뭐 하는 겨업 이거 빡치냐? 어 그렇지. <웃음> 왜 이렇게 가는 거야? 어? <웃음> 어, 그냥, <웃음> 그냥 그런 게 가는 거야. 이걸로 가면은 딱그거네그래다할수 있어. 야 오늘 뭐 얘기하는 기업? 그냥 얘기 오늘 시그리기만 하면 되는 경우는 얘기하는 거지. 그러니까. 나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그 그러니까 뭐 뭔가 주제를 저는 부탁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주 수입원이 아니고 어? 우리가 어쨌든 이 불알 친구들끼리 뭔가 추억도 만들면서 우리만의 그런 추억을 영상으로 어쨌든 평생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, 그거를.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비하인드, 아뭐 예를 들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에피소드도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, 우리끼리 이렇게, 야, 오늘 뭐 하는 게, 그러니까, 노는 컨셉을 우리끼리. 그치. 하면서, 얘네를 보고 있으면, 아, 음. 자기도 친구가 생각나고, 친구가 그리워지고, 어? 음. 약간, 어? 약간 그런 느낌. 모르겠지. 그렇게 하면은, 어쨌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다할수 있어. 음. 어, 근데 결과적으로 큰 각은 그렇게 잡는 것도 난 나쁘지 않겠다, 이거야. 얘기도 우리끼리, 뭐, 욕도 음. 누구도 까고, 뭐, 정치적도 까고, 뭐, 여자 얘기도 하고, 어? 뭐, 나가서 막, 우리끼리 막, 미친척하고 막 놀아보기도 하고, 그런 느낌. 그래서, 아, 얘네를 보고, 왜냐면 사람들이 뭔가 우리 영상을 찾을 때는, 얘네 영상을 찾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단순하게, 뭐, 주제가 다 우리가 하는 게 다르니까, 그냥 우리가 뭘 하든, 얘네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. 어? 아, 나도 내 친구들이 생각나는구나. 어? 그런 느낌.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오, 너무 여기다가 욕심 부리고 우리가 뭘 하든 사람들 이볼수 있게, 뭘하 그렇지, 뭘 하든 그렇지. 어. 마음 편하게 볼수 있게, 우리든 재밌고 볼 수, 어. 볼수 있는 약간 그렇지. 어, 그런 그런 어, 얘네 되고. 거 보면은 시간 때우기도는 좋아, 어, 약간 뭐아 기대되고 어, 다음, 다음, 뭐, 다음, 다음, 뭐, 다음 언제 올라오냐 약간 그런, 그렇지, 그렇지.